타로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어, 사이다 타로 어, 라디오 타로 어, 바로 이큰 타로입니다. 네, 오늘은요. 음, 그거요. 어, 찬바람이 부니까 좀 쓸쓸하잖아요. 그쵸죠 어, 이제 녹음도 이제 풀어 입어서 이렇게 나뭇잎들이 이제 노래지기 시작하는 어, 것도 있어요. 이제 가을이 들어오니까 노래지기 어, 시작하고 이좀 있으면 낙엽이 떨어질 텐데. 음. 옆구리가 좀 시리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내 마음 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음, 그 누군가 때문에 누구를 만나기도 좀 그래 이 마음 가지고, 그죠? 음, 그래서 어, 오늘의 주제는 그 시기, 음, 기다릴까 말까. 음, 날 버리, 날 두고 떠난 놈은 시기예요. 어, 님이라고 볼수 없어. 님이면 가쓸 리가 없지. 어. 나이 님이 뭐천 그렇잖아요. 천재지변이 난 것도 아니고 전쟁이라 뭐 우크라이나야? 어 그거 아니잖아. 어, 전쟁에 나서 생입을한 것도 아닌데 어, 님은 아닐 터시고 어,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 어, 기다리는 그 시끼 어, 기다릴까 아니면 그냥 확 때려치고 그냥 아 이참에 그냥 새로운 사람이나 만날까 고민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섯 장을 뽑아 봤습니다. 솔직히 여기 팩폭 나올 수 있어요. 어, 저는 어, 그래요. 희망고문 안 합니다. 어, 그거 나도 그거 그, 그 느낌 알아. 어, 맨날 돌아옵니다. 될 거예요. 근데 뭐 돌아오긴 개뿔. 어, 연락은 와 오기는 와 그게 긍정적이잖아. 아니야. 뭐 물어보는 거지. 너 그때 그거 너 어, 그 저기 된거 어떻게 됐냐? 너왜 그거 왜돈안 내냐? 뭐 이런 거 어, 그런 거 말고. 어. 음. 어, 저기 여기서부터 1번이고요 여기는 5번이에요 1, 2, 3, 4, 5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어, 고르실 시간이 짧다 생각하시는 분정주하면 눌러놓으시고 어, 고르셔도 되고요 그냥 마음속에 훅 떠오르는 어, 숫자 보셔도 되고요. 이도저도 아니다. 그럼 그냥 틀어놓고 들으세요. 어, 남의 사정도 재밌잖아. 꼭내 얘기만 들어야 되나? 그거 아니죠? 그렇죠자 저는 그러면은 1번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응. 어, 그 새끼 어, 기다릴까 말까 아이고 음, 음,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네 음, 어, 잠도 못 자.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어, 이 사람 배신 때렸잖아 어, 안볼 수도 없는 사람인가 본데 아니면은 뭐 그지, 그거지 배신 때리고 이시기는잘 이 나가고 있, 있는 걸 수도 있지 음, 어디 봅시다 아니면은 액명산 나온 걸로 봤을 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주변에서. 야너 그렇게 고민될 거면 연락해봐. 어. 연락해봐. 그럴 수도 있지. 주변에서. 암튼 어. 이 세상 갖고서는 뭐알 길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 잠깐 어디 봅시다. 음. 보조카드를 뽑아봐요. 어. 이,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잖아. 연락은 제대로 닫고 있어요? 어. 안 그런 것 같은데. 음. 연락도 제대로 닫고 있지 않고, 사랑의 상처, 배신감, 지대로 뒤통수 맞으신 것 같네. 분하고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어, 맞아요. 어, 저기, 막 만, 뭐, 뭐 우연이라도 얼굴을 뭐, 보게 되면은, 으르렁거리기 바쁘고, 어, 뭐, 꼴보기 싫은 거지, 어. 근데 이 싸움도요 에너지가 남아 있고 어, 애정이 남아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음, 선생님 아닌데요? 그럼 아, 미움도 어,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라는 레시피 안에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증오도 있고 어,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어, 일종의 어, 사랑의 부작용 뭐 이런 거지. 음. 아참 진짜. 그 사람은 이와 중에도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어. 그 변하지 않는 뭔가가 뭘까요? 어. 아이 놈의 논리. 어. 참. 이 논리로 무장하면 참 피곤해. 그 그게 진올린 거지. 어. 이 뭐, 뭔가 하나를 갖다가 딱 믿으면은 변하지 않는 그 어. 자기는 굉장히 개념 있는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기적의 논리지 한마디로. 음. 이 사람도 뭔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은요 어, 죄송해요 카드가 아, <웃음>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그래요 어, 어, 내가 그래도 너한테는 어, 해준다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을 해 어, 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어, 너는 뭐가 부족하다 생각하냐 어, 뭔가 찜찜함이 남아 있다 여러분한테 음. 그리고 어 뭔가 모르게 자꾸 어 신경에 이렇게 좀좀 좀 쓰인다 어, 신경이 쓰인다 음 어, 그래서 이 사람도 이게 도대체 뭐지 어 헤어질 그 당시에는 어이 사람의 어 기적의 논리로 인해서 헤어졌는데 어이 찜찜 함은 뭘까 어이 사람은 지금 찜찜해요 여저,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어. 그렇지만 자기가 어 선택한 것을 갖다가 강행하고 있다. 자기가 어, 너무 어, 뭐. 어, 그래 잘한 거야. 어, 헤어지길 잘했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 뭐 무슨 남자가 이러지? 음, 어, 저기 뭐 싼잎? 어, 주댕이가 왜 이렇게 싸지? 어. 이 사람이 <웃음> 여러분들 디스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음, 여러분들 디스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 음. 뭐라고 디스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웃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음. 자존심이 상했다? 음, 자존심이 상했다? 여러분들 디스를 하고 다니면서, 어, 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관찰한다? 어, 어 잠깐만, 누 잠깐만요.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누가 왔어요, 밖에. 음. anyway,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의 디스를 하는 이유가 있어. 어, 왜냐, 어, 뭐라고 디스를 하고 다니냐면, 은 어, 걔가 여자로서 매력이 전혀 없어. 어, 내가 얘를 만나 준 거, 어, 만나 줬다 생각해? 어, 성운이 만극합니다. 어, 만나 준 거는, 어, 그리고 솔직히 어, 진짜 여자가 그게 뭐냐 하면서 확 여러분들을 디스를 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요. 여러분들한테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좀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찌질하기 때문이야. 어,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은 잘난 사람은 안 그래. 왜냐면 그래도 내 여자였잖아. 어, 내 여자였기 때문에 내내 내 여자가 어, 남들한테 꿀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도 내가 한동안 사랑했던 여자기 때문에 좋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기한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근데 얘는 자기 열등감이 강하고 자기가 찌질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을 디스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께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음, 저기 막 저기 이 사람은 자기가 못났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어 공격은하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어. 그럼 이 새끼 뭐하고 있냐 그러면은 어. 뭐하고 있나 어디 봅시다 음.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음. 예저기막 진짜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 새끼는 욕해서 미안해요 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텐데 음. 이 사람이 <웃음> 사람들하고 그 저기 마이 사람이 디스한 이유가 있어 어이 사람이 누구한테 디스를 하냐 하면은 지가 지금 그 저기 뭐 관심 있어 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어 관심 있어 하는 여자한테 여러분들을 디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왜너왜 너왜 걔랑 헤어졌어 이거지 어그 그러니까 저기 마 자기가 헤어진 걸 갖다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게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디스하고 다닌 거예요. 어.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디스하면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한 마음이 싹 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양심에 조금 찔린다. 어, 양심에 찔리는 부분은 없지 않아. 깔끔하지 않아요. 어, 그리고 사람들하고 그, 그 다른 이성들하고 만나면서도 마음이 뭔가 찜찜해. 어, 찜찜하고 내가 지금 이게 어, 지가 그렇게 하면서도 지 하는 행동에 약간 뭐랄까, 어, 이게 막 내가 진짜 괜찮은 건가? 어, 라고 이 사람이 어, 생각을 한다. 어, 생각을 하기는 하네. 어.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디스하면서도 생각하고 다른 이성하고 어울려놓으면서도 여러분들을 생각해요. 어. 예, 뭐, 맛집도 돌아다니고, 뭐, 아, 잘 살고 있네. 잘 살고, 어, 잘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어, 음,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있다. 어,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어, 여자들하고 올려서 막 먹으러 돌아다니고, 어, 그래요. 그런 와중에, 어,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을 생각한다. 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어,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한번 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볼까라는 생각이 없지는 않네요. 음. 음. 근데 그 마음이 깊지는 않아. 어, 깊지는 않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그 찬스를 갖다가 찾는 게 아닌가 싶네. 왜왜 왜 여러분들하고 저기할 찬스를 찾지? 왜지? 어, 그게 되게 궁금하네요. 왜 찾는지? 어디 봅시다. 느낌에 보니까 다른 여자들하고 안 되는 느낌이에요. 음 다른 여자들하고 안 돼.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도 좀 나. 어, 여자들이 자기 뜻대로 안 넘어와. 너 같으면 넘어오겠냐? 네가 사랑했던 여자를 그렇게 공근하게 까고 다니는데? 그러면 은그 여자들은 뭐, 뭐 머리가, 머리가 없어 딱 생각하겠지. 지식기가 나도 저렇게 까겠구나 나중에. 아 그런 거야. 이이 응. 이 사람이 지금 음. 조금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그 저게 안 돼. 어 맞아 자기가 디스 그니까자기가갚판어 저기 막 구덩이에 지가 빠졌다 그래야 되나 어 여러분들을 디스를 갖다가 좀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디스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고 음 근데 <웃음> 처음엔 그렇게 디스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 내가 어이 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배신했던 거어 배신했던 걸 갖다가 그래 네가 어 네가 이유가 있다 그럼 그렇지 어뭐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 역광강 당한 거야 어 얼마나 이 새끼가 못났으면 지가 사랑한 여자를 저렇게 까고 다니지? 어 역광강 당했어이 사람이 음 그래갖고 그 비난의 화살이 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래야 혹해요 들으면 오 걔가 그랬어? 오 걔가 그런거야? 오 몰랐다 걔가 그런어 어, 그러고보니까 걔가 그런거 같네 이랬는데 계속 그게 반복이 되고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저 새끼 구라다어 찌질하다 너는 네 여자를 그렇게 말하고 싶냐? 그래도 너랑 사귀었던 사람인데 이제 오히려 그렇게 되고서 이 사람이 오히려 왕따? 어 그렇게 된거야 어, 사람들한테 손가락씩 받고 오히려 얘가 왕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슬슬 생각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서 헤어지고서 내가 어, 후회를 한게 아니라 지가 여러분들한테 디스하고 다니다가 오히려 역관광을 당하니까 비로소 여러분들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잘 어, 잘 기억해둬요. 잘기억해둬 음. 만약에 다시 만날 생각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 돌아오면 빵 차주고 싶은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음, 그렇잖아요. 음. 만약에 다시 받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좀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 조금만 카드 우리 더뽑아봐요 어떻게 될 건지. 뻘짓했네. 어, 얘 뻘짓했어요. 음. 와, 스트레스 만땅이다, 뻘짓 해놓고. 음, 그 뻘짓이 뭐, 뭐냐, 어. 그거야, 내가 여러분들 디세했다 그랬잖아요. 여자들한테 돈 뿌리고 다니면서, 어, 돈 뿌리고 다녔어요, 예 어. 그, 뭐야, 그, 뭐, 뱁새가, 뭐, 황새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랬잖아지 가랭이 찢어지는지도 모르고, 어, 돈 뿌리고 다녔는데, 결국은 여론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갔다? 아니다, 안 갔다. 어, 돈은 돈대로 쓰고, 어, 욕은 욕대로 먹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음, 이불킥한다. 어, 이불킥 어, 밤마다 이불킥, 밤마다 이불킥 하고,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고,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아. 여러분들이 생각나기는 생각나. 근데 참아, 이 지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 저기 막갈 수가 없는 것 같아. 지가 한 짓이 있어가지고. 음. 여러분이 이 사람 연락 왔었죠. 깠죠. 잘했어. 음. 얘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어. 얘, 얘, 얘가 얘 여러분들한테 있고 지가 자비를 베푸는 것 마냥 그렇게 꿀값 떨지 않았어요? 어. 지가 무슨 은총을 내리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내리노나 뭐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지랄도 풍년이라는게 이럴 때딱 쓰는 거야 어. 이 사람은요, 지금, 음, 너무너무 아까워. 어, 지가, 이게 지금, 뻘짓해 놓은, 뻘짓해가지고, 지금, 어, 돈 많이 날렸죠? 어, 가랭이 찢어졌죠? 그리고, 어, 자기는 여러분들을 떠났으면, 이 여자 있었어요. 그 여자하고도 안 됐어. 그 여자하고 안 됐어. 어, 여자 있었어요. 어. 그, 그 여자하고 잘될줄 알았고,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있는 인껏 깠지, 어. 있는 인껏 깠는데, 뭐야? 자기가 두 배로 돌아서 맞은 거야, 어. 두 배로 돌아서 맞았고, 그 여자하고도 안 됐고, 그 여자, 그 여자하고도 까이고, 지금 이불킥 하는 중이고, 여러분한테, 어. 내가 너한번 만나줄게,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싶어 해요, 어. 여러분들한테 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 받아주고 싶으세요? 음, 받아고 받아주고 싶냐? 받아주고 싶어요? 음, 지금 이 사람이 여러 그 어, 흘리고 다니는 것 같아. 어, 흘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 뭐뭘 뭘 흘리고 다녀 어,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라고 어 자꾸 얘기를 흘리고 다닌다. 음. 여러분들 의 그니까 감성파리 있잖아요. 감감 어, 어, 감성파리를 하는 거지. 혹시라도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봐줄까 해가지고 지금 어, 자, 여러분들한테 대놓고는 못하고 주변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 불쌍한 척 어, 불쌍한 척 해요. 음. 불쌍한 척 한다. 어. 근데 속지 말아요. 어, 속지 마. 어, 이 사람 어, 언제든지 여러분을 또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 과거에는 어떻든 몰라겠지만 어, 지금은 그 과거의 그 사람 아니에요. 어, 이 사람 주변에다가 계속 이렇게 찝쩍찝쩍 돼가지고 다 까였어. 다 까이고 어, 그리고 아, 무슨 이렇게 참음 음, 여러분한테 어 저게 왔네 어 여러분들한테 어, 파랑새 하고 연락 왔죠 어 여러분들한테도 까였네 오늘 어, 잘하셨어 정말로 잘하셨어 이 사람은 기다릴 가치가 없어요 음 여러분들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안 받아 줬다. 어, 안 받아 주니까 어떻게 돼? 어. 뭐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긴 어, 저기 막 저기 막 그런 거지. 내가 어, 너 생각해 가지고 어, 너너 생각해 가지고 어, 내가 다시 돌아온 건데 진짜 꼴에 네가 나를 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 난 진짜, 니가 나 없이 외로울까봐, 그냥 진짜, 진짜, 내가 다른 여자들 다마다고 너한테 왔는데, 뭐? 니가 나를? 어, 참, 웃기지도 않네?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야. 니가 나 싫다고 갔잖아, 어, 니가 나 싫다고 갔는데 나는 너 싫다고 말못 해? 그랬더니 막. <웃음> 그런 거야. 그래, 그러면은, 그래, 좋다. 어, 너, 니, 어, 그래, 니가, 나도 너한번 까고 너도 나한번 깠으니까, 어. 그래, 그러면은, 어, 어 비긴샘 치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또 개소리 갖다가 막, 어, 짓거리는 거지. <웃음> 지가 뭔 소리 한지도 모를 거야. 왜냐면 당황했거든. 어, 당황해가지고, 진짜, <웃음> 뭐, 이상한 저, 우주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지. 어. 우주의 논리가 어떤 논리, 논리예요? 무한대 논리지. <웃음> 번지수가 어느 건지도 모르는, 어. 그런 거예요. 어. 좀이 사람이 당황 당황한 게 없지 않다. 어, 당황했고 여러분들의 그 당당한 모습에 여러, 자, 자기가 오면은 너, 그, 어, 어 저기 뭐 어서 오십시오 하고서 어 저기 막 뭐, 진짜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받아줄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리고 딱 어, 깔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빛이나 와. 정말 내가 이런, 이런 사람을 갖다가 깠구나. 얘 미칠 지경이에요, 지금. 미칠 지경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국리를 갖다가 지금 연구를 해. 여러분들의 까이고도 정신 못 차렸다. 응? 정신 못 차리고. 웃긴 게 여러분들한테 가고 싶은 마음 하나. 그리고, 그러면서도 딴 데다가 또 저거, 저, 작업 걸고 있어요. 응? 아, 딴 연하고 또 놀, 놀고 있다니까? 영양가 없는 연하고. 응. 속지 말아요. 어, 속지 말아요. 얘는 철저히 이기주의,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자기밖에 몰라. 어,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어, 자기, 그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 어, 시간을 내는 게 아니야.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게 아니고, 오로지 나, 어, 철저히, 얘는 100이면 100% 다, 어, 100%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해도다 개소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감성팔이라도 믿지 말아요. 왜냐면 이 여러분들한테 왔다가 다시 가. 어. 얘 지금 저 저기, 저기 막 원기 보충해가지고 딴 여자한테 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은 이렇게 해놓고 어. 여러분들한테 받, 얘 분명히 연락 왔어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거절한 게 뭐예요? 그 마음에 진심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어. 잘 갔어요? 어, 잘 갔다. 어, 잘 갔다. 어, 굳이 이런 놈하고 있을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음. 제가제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까요? 어, 기다릴까 말까니까 한번 봅시다. 제발 어, 다른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네. 음. 이 사람을 깠으니까 어디 봅시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까요? 음, 지금은 여러분의 심정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 어, 심정이 좋지만은 않아요 어, 어, 어, 어떤 심정이냐면 하 어,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 어, 어, 사람에 대한 실망감?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어, 사람에 대한 실망, 허탈함 어, 정을 줬는데 이렇게 배신으로 돌아오나 뭐 이런 것들 허탈한 감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 그래도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을 한다. 어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어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봐요.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음. 호감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 그리고 과거의 연인은 집착하지 말고 어, 과거의 연인은 집착하지 말고 음, 돌아보지 마라 과거의 인연은 어. 왜냐면 그런 게 있어 아... 어... 과거에는 돌아보지 말고 주변에 여러분들을 어, 어, 호감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하고도 안 되는 것 같네요 음, 그 사람하고도 안 된다 음. 왜 이렇게 안 되는 카드만 나오지 제발 좀 되는 카드 좀 나와라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어,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왜 어, 저기 막 이성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겪고 남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신으로 이렇게 꽉 찼기 때문에 어,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호감을 느껴도 이 사람의 말을 갖다 믿을 수가 없는 상태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아직까지는 조금 어, 더 두고 봐야겠다. 어, 두고 봐야 됐고 이 사람이 어,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면 난또 어떡하냐라는 거죠. 어, 그렇게 하고 이제는 여러분 분들이 사람을 보는 그 눈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전에는 누군가의 말을 100%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 음, 안 믿고 좀더 철저하게 어 분석하고 어, 어 검토를 하게 됐다. 어 그래서 쉽게 누군가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봐요. 지금 여러분의 그 현재 상황이 어 맞나요? 음, 좀만 기다려 보세요. 어 왜냐면 이 시기가 지나가면, 음, 이 시기가 지나가면, 어, 봄은 온다. 어, 봄은 오기 때문에, 어, 이 아픔은 곧 지나가지 않겠나. 어 봅시다. 음.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어, 이렇게 답을, 여러분들한테 답을 주고 싶어요. 어. 맞아. 여러분들이, 어. 계속 사기를 당했다라고 나온, 나오는데, 음. 금전적으로 여러분 사기당했어요. 이 사람한테 그런 것 같은데,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럼프에서 못 나오나라고 지금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본것 같아요 응 음, 맞아 금전적인 손해도 보고 심적인 손해도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심정은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음, 아무리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어떠고 저떠고 해도 나는 당분간은 누구를 마이, 만날 마음이 없다라고 나오네 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다 음. 차라리 어쩌면 맞아 지금 계속 반복되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보여요 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어. 이게 지금 계속 이어봐요 어. 그냥 다 모든 마음을 그러니까 이사 지금 그 새로 오는 사람이나 이 옛날 사람이나 어. 어떠한 그 희망, 어,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그냥 다 내려놓는 것 같아요. 어, 희망을 다 내려놓고, 왜냐면 상처가 너무 깊었다. 어, 상처가 너무 깊었고, 어, 나에 있는 걸 갖다가 뺏어가고, 어떻게든, 어, 그 속여서 뺏어갈 생각만 하고, 그리고그 여자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온것 같아. 느낌이 그래. 어, 어. 야, 처음부터 양다리가 아니었었나 해요. 음, 처음부터 속였던 것 같아. 이 카드의 흐름을 보니까. 음, 그래서, 그,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심했고, 이 사람이 그런 걸, 자기의 그런 걸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심적으로 타격을 줬다. 그러면서도 돈이 궁해지니까, 여러분들한테, 어, 저기, 막, 다시 다가오려고 했지만, 어, 여러분들이 쳐낸다, 어, 그 다, 이제 당분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을 것 같네요. 음, 1번 카드, 어, 엔딩이 좀 마음에 좀안 들어요,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좀 진짜로 잘 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되니까, 어, 좀 속이, 제 속이 다 상하네요. 음, 제 속이 다 상한다. 아. 그래서 가을에 지금 단풍 구경하기 좋아요. 이제 한달 정도 있으면 단풍 구경 한번 다녀와 보세요.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음, 내가 전에서도 좀몇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자 사주에 목화가 없으면 남자가 없고 남자 사주에 금수가 없으면 여자가 없다라고 해요. 음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라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화를 갖다가 가까이 하면, 어, 남, 자 운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어, 그니까, 단풍가, 단풍, 가, 단풍 음, 구경 갖고 좀, 좀, 그 뭐지? 지금 이 저걸 갖다가좀 후레쉬를 시킬 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친구들, 여러분들 응원해주는 친구들 있죠? 어, 친구들하고 한번 단풍 구경 다녀와 보세요.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이이 이 지치고 아픈 마음을 달래는데 자 1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인가요? 오케이. 아이고 여러분들이 어이 사람을 갖다가 진짜 오래 기다린 것 같은 느낌이드네. 오래 뭐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도 오래 이 사람을 갖다가 인내하고 봐줬던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여러분면 인내심이 많다 인내심이 많다라는 건 뭐야 어,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진다라는 거겠죠 그쵸? 음, 이런 사람들은 보면 사주에 토가 많아요 어, 이렇게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은 토가 많지 어, 그러니까 항상 뭔가가 답답하다 가슴이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다 음, 뭔가 어, 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데 어,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라고 보죠. 어, 이 사람, 어, 저기, 막, 뭔가, 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어. 그런 어, 거예요. 음, 뜻대로 되지 않고, 어.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 누구한테 진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해요 왜? 자존심이 강하거든 음, 자존심이 강해요 그리고 내 이런 허물을 갖다가 남한테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지 어, 말하지도 않고 어이 사람은 여러분의 이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다. 어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른다. 어 지는 굉장히 냉철하고 어 자기가 어 자기가 생각하는 건다 맞고 내가 생각하는 건 모든 지식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는 거라 얘기하겠지만 어 개소리다. 음. 음. 그런데 이 사람이 어아 어떻게 이 개소리를 다 듣고 있었지? 어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음 그런 느낌이 나고 진짜 변하지 않는 아 어떻게 한결 같은 어 한결 같은 개소리를 하는지 이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갖다가 다 들어주고 정말 마음에 어 진짜 구멍이 뻥하고 크게 크게 그냥 팍 뚫린 이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어. 그런거예요 음. 답답하다 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어. 그리고 좀 창피하다 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참잘 지내고 있는, 있는 줄 알겠지만 그게 아니다 어. 그게 아니다 잘난 척은 온갖 오지게 다, 다 하면서 어. 하면서 사, 사고는 또 어찌나 또 치고 다니는지 음. 아, 미치, 미치겠다 이거죠. 어, 생각이 너무 많다. 이 사람을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이거죠. 어. 근데 결국은 이건 계 여러분 아시잖아요. 끝났다는 거. 어 끝났어요. 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사랑을 하지 않았나 싶어 여기는. 어, 이 카드를 갖다 딱 여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 탁 막힌 느낌? 음, 탁 막힌 느낌이 나네? 음. 그래도 1번 카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어, 좀, 그, 쓰레기고 막장이었어도 이렇게 가슴에탁 막힌 느낌은 안 났어요, 1번 카드는. 음. 여기는 그냥, 막, 묘지는 느낌이 나는데? 음, 막, 그, 고구마 먹다가 가슴에 탁 걸렸는데, 물이 마, 물을 아무리 마셔도 내려가지 않는 느낌? 어, 답답한 느낌? 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왜 포기도 못하고 있지? 어 포기도 못하고, 음. 포기도 못해 어, 내려놓지도 이게 지금 끝났다는 거 끝내야 돼 되... 아니 끝났다는 끝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이 사람을 놓치를 못한다 어, 이 사람을 놓치를 못한다 음그그그 그,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버즈의 남자를 몰라 어널널 널 지킬 남자를 몰라 그딱그 노래가 생각나는데 이 카드를 보니까 어. 니네 옆에 누가 있던 괜찮아. 어, 한 번쯤 나를 돌아봐. 이러잖아요. 어, 보여줄 게더 많아. 어, 뭐, 그, 저기, 뭐, 쉽게, 어, 쉽게 어, 떠나지 마. 면서 가지 마. 막 이러는. 이, 그 그런 느낌이 나는데? 너무너무 복잡하다. 머리에 쥐가 날것 같다. 너무 괴롭다. 어, 힘들다. 답답하다. 어. 이 그러면서도 이 관계를 내려 이 사람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어디가 그렇게 좋았지? 입만 열면 어, 여러분 구박하고 개무시하는데 여러분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잖아, 그쵸? 간절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너무 간절해. 그 마음을 갖다가 내려놓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집착 아니야? 음, 나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들을 이런 마음이 더 힘들게 해요. 그걸 알면서도, 어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알면서도 이 마음을 갖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어, 너무 힘들다라는 게 어, 카드에서 묻어나. 음. 이 사람한테 너무 사, 애정을 갖다가 갈구하는 느낌? 음. 근데 돌아오는 것은 차디찬 무시, 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음. 근데 이 사람도 여러분을 갖다 내려놓지는 못해. 어. 무시를 하면서도, 어,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한다. 어. 왜? 음.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그래도 이 남자보다 더 낫다라고 봐요. 음, 더 낫고 이 사람이 그냥 지가 어, 떠나고 싶으면 휙 떠났다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러는 것 같아. 어, 뭐,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놔주지도 않고 어, 보내주지도 않고 어, 잊을 만하면 또 저기하고 잊을 만하면 저기하고 계속 그 상태를 갖다가 반복하니까 여러분들이 어. 미치겠는 거예요. 어 미치겠다. 어. 그 여러분 이 사람 어이 사람한테 적어 있어. 어이 사람한테 그 여자 있어요. 음이 어. 사람한테 여자 있어. 알고 있죠? 어. 혹시 이거 두집 살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음. 그런 거같 어, 두집 살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음. 어디 봅시다. 이 남자한테는 내려놓을 수 없는 여자가 어 하나가 보여. 어. 이이 남자 어 그래서 지금 둘을 갖다가 다 가져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음. 여러분도 이제 저기 힘이 다 된거 힘다 됐잖아 이 사람인가 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이제 힘들잖아요. 지쳤잖아. 음 맞아.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왜안 오는 줄 아세요? 이제 여러, 여, 솔직히 나 패폭해 드릴게. 어. 여러분한테 돈이 없기 때문이야. 음. 이 사람 잠수 탔잖아요. 음. 여러, 여러분들 두고 떠났잖아.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하... 저기, 막이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음... 이, 여, 러분들은이 사람한테 진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 최선을 다했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 올것 같아요, 이 사람이. 희망을 버리지 않네. 희망을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고 어 우울하고 힘들고 막 그래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어, 기다릴까 말까 막 이러는 때 기다릴까 말까 때려치 때려치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냥 가슴을 치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느낌. 음 이, 어, 저기 막 이거 집착이고 미련이에요.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잖아. 이미 여러분 병들었잖아요. 아닌가요? 어. 이미 마음의 병이 깊을대로 깊은데 어. 어떤 분은 그래도 조금씩 치유돼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돼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의 이 사람은 어,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희망 고무를 할 거야 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 더 이상 서포트 해줄 경제적인 능력도 별로 없어. 음. 경제적인 능력도 별로 없어요. 음. 대인 관계도 지금 많이, 어, 어 저기, 뭐, 음. 대인 관계도 지금 많이 치명타를 입었는데, 뭐. 맞아요. 어, 여러분 지금 돈도 지금 없잖아. 음, 그것 때문에 대인 관계도 다 망가지고, 음. 그게 다 누구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잖아. 이 사람 서포트 해주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음. 그, 주변에 있던, 그, 여러분들의 그 편안했던 관계, 편안했던 생활이 이 사람 때문에 다 무너졌잖아. 음. 지금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그 뭐지? 열린 봉투 맞기 바빠. 여기저기 돈돈 돈 맞기 바빠요.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잖아. 음. 그만 울어. 그만. 어. 여러분 지금 울고 있다는 거 알아. 울고 있고 어디가서 막 하소연하고 싶고 막 이런데 어. 지금, 여러분, 그, 지금,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벌려놓고서 도망가버려, 발라버렸어, 이 새끼가. 어, 개새끼, 완전히. 지가, 지가 싼 똥을 여러분들이 치우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 죽겠어, 완전히. 어, 눈물밖에 안 나와. 뭐, 이런 새끼가 있어요. 왜 이런 새끼를 왜 기다려? 하...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놓고서, 뭐, 이 사람이 뭐, 여러분들한테 보상해주겠대요? 아이고 이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그러면 이, 이 새끼 어떻게 되나. 어디 봅시다 이 새끼. 이, 이런 새끼는 잘 되면 안 돼. 미안해요 이 새끼 저 새끼에서. 근데 그렇잖아. 여러분들한테 짐다 가져놓고 지는어 뭐야. 인광보. 어이이 이 사람이 자기가 합당한 벌을 받을까요? 이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을까요? 이건 좀 벌을 좀 받아야 돼. 합당한 벌을 받을까요? 이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을까요?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을까요? 이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을까요? 이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을까요? 합당한 벌을 받을까요? 이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을까요? 이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을까요? 합당한 벌을 받을까요? 이 사람은요. 어, 이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하, 또 상처를 주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어, 여러분 말고도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 어, 상처를 주는데. 어, 막 적극적으로 다가가지고 근데 그,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음, 그 나쁜 남자가 아니라 어 나쁜 남자가 아니라 얘는 어, 한마디로 쓰레기 어 개새끼 어 이런 거요 어 지금 이 사람 저기 뭐야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뺏길까봐 전정 긍긍하고 전정 긍긍하고 어떻게 하든지 얘도 위기를 맞았어요. 위기를 맞았는데 어떻 하든 이 위기를 갖다가 버텨내고 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남은 이렇게 아프게 해놓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음 맞아. 그리고 저기막 주변에서 이제 이 사람한테. 어, 지금, 구설도 많고, 어, 구설도 많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 막 도망 다닌다 그래야 되나? 어, 요리저리 도망 다녀요. 어, 도망 다니고, 어, 자기는 이게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카드 더 뽑아보지 않아도, 어, 더 뽑아드려요? 어떻게 될런지 여러분, 알고 싶어요, 이 사람? 계속 이렇게 살아. 어, 이렇게 남이 등치고, 어 어떻게든 이 지금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렇게 사는데 어 이렇게 해먹고 나르고 해먹고 나르고 그래 해먹고 나르고 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어, 지금 뭔가 일이 꼬이고 있어. 일이 어, 꼬이는 느낌이 확 나네. 일이 어, 꼬인다. 일이 어, 꼬이고 있고 뭔가 어. 또 새롭게 얘가 또 마음을 또 어, 새롭게 마음을 먹지만 어디 봅시다 와 이거 얘 안꽂혀진다 어. 여러분 이 사람 그냥 어, 포기하세요 어. 포기하는 게 좋아 얘 지금 어, 저기 막 어떤 누구 하나 더 여러분 말고 여러분에게 상처 준거 상처 줬고 딴 사람한테도 상처 줬고 그렇게 하고서 자기 거는 또 잃지 않으려고 자기 거꼭 쥐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또 뭔가 의 하나의 플랜이 있어. 음또 하나의 플랜이 있어요. 지금 장치 작전상 후퇴. 어, 작전상 일부 후퇴하고 있지만, 얘는 이 버릇을 고칠 수가 없다. 어, 이, 당분간은 얘는, 어, 저기, 막, 인과응보는 조금,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카드상 흘러가는 거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된통 걸린다고, 이러다가. 제가 나중에 인과응보 외전을 한번 찍어볼게, 이런 새끼들을 위해서. 어. 왜냐하면 얘 인간고 뽑으려다가 카드 여기 있는 거다 나와도 안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인간고를 보려고 계속 뽑았거든요. 이 사람의 결론을 보기 위해서. 근데 이게 카드가 이만큼을 뽑아도 안 나온다는 건 아직까지 이 사람의 운이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 아직 운이 다하지 않았고 이 사람한테 상처를 입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만은 아니에요. 어, 여러분 하나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여자가 하나 있어요. 음, 말뚝 하나 있어. 음, 여러분들이 어쩌면 세컨드였을 거라는 느낌이 좀 있어. 음, 여러분들은 몰랐을 거예요. 어, 이, 몰래 숨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 음, 어, 이 사람이 싱글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 싱글 절대 아니에요. 이, 이 사람 이렇게 하고 또, 누, 이제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 또 앞에서 또 누군가에게 또 작업이 들어가려고 지금, 어, 어, 머리를 굴리고 있다. 어, 레이다망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 어, 사기를 치려고. 어, 저기, 막, 남자도 사기 많이 치지. 어, 뭐, 저기, 막, 그잖아. 외로운, 외롭다는 여자들한테, 어, 그, 저기, 밤일, 밤일 한번 해주고. 어,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예요. 어, 아니라고 그러고 싶지? 아니야. 여러분, 그, 살을 섞고 헤어지는 거하고, 살을 섞지 않고 헤어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에요. 살을 섞지 않고 헤어지는 거는요, 오히려 잘 헤어지고, 저기, 막, 기억도 잘안 나. 그렇지만, 살을 섞었어? 근데, 너무, 어, 이 사람이 진짜, 너무 나한테 잘해. 어, 내가 뿅 갔어? 그럼 이 사람 놓기 힘들어. 음, 안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어, 안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어, 이 사람을 이, 여러분이 이만큼 못 잊는다는 거는 어, 이렇게 거지같은 인간인데도 어, 못 잊는다는 거는 어,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음. 이 사람이,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한다는 거를 다 알고, 여러분들을 갖다 공략을 했다. 근데 이게 비단 여러분뿐만 아니라,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들한테, 어, 돈을 갖다가 뜯어내, 뭐 사업자금을 뜯어내든지, 뭘 뜯어내든지, 뭐 카드값을 막아달라든지, 전화값을 내달라든지, 하여간, 뭐 이렇게 사달라는 게 이렇게 많아, 어. 어, 뭐, 저기, 뭐, 부모님이 아파, 아프니까, 뭐, 약값좀 못해달라든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솔직히 보태주는 거잖아요. 어. 도와주는 거는 어떻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남자들이 잠자리 하고 나서, 어, 뭔가 금, 뭐, 이 뭐, 부모님이 아프네, 어쩌냐 저쩌네, 개소리하면, 일단은 빌려줄 테니까 차용증부터 주고 뭘 하나, 어, 압수를 해놓으세요. 음. 그리고 집도 절도 없는 놈한테는 돈 빌려주지 말아요. 받을 기회가 없어. 음. 뭔가 차용증 하나 차용준주가아니면 월급 같은 거 차업을 하던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놓고서, 어,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그는 일부라도 받아. 그렇지만, 어,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은요, 어, 저기, 막, 시간 낭비, 어, 그 다음에 뭐야. 마음의 상처. 그 다음에 금전적 손실. 어, 그 다음에 뭐야. 그이 이, 이런 이런 일을 겪고 나면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내가 황폐해서, 어. 내가 너무 인간미가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지. 어. 그리고 내 가슴 치고 있잖아. 아니, 그렇소? 어. 그러니까 반드시 명심하세요. 집도 절도 없으면 돈 빌려주지 마라. 음. 빌려주지 마라. 어. 빌려주면 어, 당한다. 어. 몸 줘, 어, 마음 줘, 어, 돈 줘. 그런데 이 놈은 가잖아. 어, 네가 왜 가냐 어, 이거지. 자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어, 기다리지 마셔라. 음, 그냥 끝내는 게 좋다 이, 이 인간은. 어, 어 저기 말 사람 아니다. 어,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좀좀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전 솔직히 재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음.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는 해. 어, 그 마음은 이해는 해요. 왜 재회를 하고 싶은지. 어, 나도 뭐 어, 연애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 그래도 마음은 알지. 나도 쓰레기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음, 쓰레기 만난 적이 있어서, 음. 마음은 이해를 해요. 여자들이, 그래. 음. 어디 봅시다. 그 시기. 어. 아, 기다릴까 말까. 어. 음, 갈등 되지. 음. 이게 어, 그런 것 같아. 그, 이, 그, 희망, 그런 거 있잖아. 꿈, 드림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은. 어. 내가, 어,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어, 그런 게 있잖아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어.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그 꿈을 갖다가 버리, 버리기가 힘들다? 어. 버리기가 힘들다. 음. 어. 지금 여러분 뭐 저기 막 상대방이 좀 멀리 있어요? 음좀 멀리, 멀리, 롱디 뭐 이런 건가? 음.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지. 그 사람이 뭐 출장이 잦은 사람이라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출장에 잤다, 아니면 멀리 산다, 아니면 뭐 이사를 갔다, 아니면 이제 마음이 나한테서 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다,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음. 근데 이 여러분은 이분하고 사귄지 얼마나 됐어요? 음, 이분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음, 아니에요 많이 알아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음, 아니에요 음, 카드상으로 보면 이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서 어, 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감춘 게 너무 많다 이 사람이 온화하고 자상한 그 비하인드 그 뒤에는 어 저기 막 숨긴 게 많다. 음, 숨긴 게 많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사람하고 실제 이 사람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다. 날카로. 원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왜 날카로워져 있, 있냐, 이거죠. 음, 이 사람의 실체를 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사람을 사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 앞가림 제대로 못해요. 음. 예, 이런 경우, 그런 거는, 그런, 그런 거는 있어. 어, 저기, 막, 뭐, 집안이 잘 산다던가. 이 사람은 실제로 버리가 시원치 않지만 집안이 잘살 수도 있지. 음. 아니면, 뭐, 남자들 그랬, 거 있잖아. 옛날에 잘 산던 거 떠버리고 다니고. 옛날에 잘산게 뭐가 소용이 있어요? 지금 잘 살아야지. 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보수적이고, 뭐, 이게 사고방식을 이렇게 보면은, 어, 뭐, 여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 그 다, 더, 다, 다 개소리야. 믿으면 안 돼. 이미 이미 의심은 생긴 것 같아요. 다 개소리였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 어, 이미 느끼고 있을 거예요. 어, 보수적인 건 개뿔 어, 뒤에 가가지고 별 어, 저기 막 어, 뒤에 가가고 어, 그다 호박씨 다 까고 있어요. 어, 호박씨 다, 까, 다 까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거 알게 된거 아니에요? 어, 호박씨 다. 그런데 왜? 그런데 어, 왜이 사람을 기다릴까 말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없는 게 있잖아. 음. 자상함. 음. 여러분들이 막 화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사람이 어 우리 베이비 그랬어요. 우리 베이비 그랬어요. 막 이러니까 계속 봐주고 봐주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뭐야 여러분들은 그래도 의외로 사람을 잘 믿어 의심을 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베이비 그랬죠 그러니까 믿은 거지 어. 이 사람을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뭐야 믿는 도깨 발등에 찍혔다 어. 믿는 도깨 발등에 찍혔고 어.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 많이 변했어요. 어좀 변했어. 어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할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봐요. 어. 이거 이 사람이 뭐 결혼하자 그랬어요? 음. 근데 그거 다 개굴하잖아 음. 다 개굴하잖아요 음. 이 사람은 자기 뭘 지킬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아셨잖아요 음. 음. 자꾸 이 사람 토끼 느낌이더라 이, 이 사람 도망가지 않았어요? 잠수 탄거 같은데? 아니에요, 이 사람? 음. 근데 뭐 완전 100% 잠수가 아니라 그런 거 있지. 뭐뭐 뭐 출장을 간다 그랬다거나 뭐 하가 그다 구라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 어. 다 뻥. 아, 진짜 갈 수도 있지. 어, 근데 어갈 수도 있는데 거짓말 친 사기 친 놈이 많아. 응. 어, 약판 놈이 많다는 거야, 여기서. 응. 어, 약한 날 뭐야 그있잖아 애들은가 애들하고 동네 약장수처럼 여러분들한테 야, 어, 약을 판 거지. 음, 아무튼 어이 사람이 시시때때로 잠수를 타지 않았나 그래 싶어요.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어 교묘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어. 쥐고 갖고 놀았다. 음, 갖고 놀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음. 어. 그리고 저기 막 그리고 이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보고 싶어도 이 사람은 어, 그래 우리 우리에게 내가 어, 그럼 우리에게 봐야지. 근데 어떡하지? 오빠가 바빠서. 그래서 그래서 뭐 몇날 며칠 어 그냥 어 우리 애기 우리 애그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어아 우리 애기 어떡하지 오빠가 지금 멀리 나와 있는데 뭐 해서 그러면서 또몇날 며칠 또안 보이고 어아 미안한데 오빠가 아 당분간 전화가 안될것같아뭐 이런 세상에 전화가 안 터지는 데가 있나 그치요 자기 전에도 할수 있잖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치아요음 어 온갖 어. 거짓부렁을 다 했다라고 봐요. 음. 근데 여러분 이거 왜 보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어,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 음.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음. 왜 여러분들이 이 사람 어, 왜 기다려요? 이 사람 어디가서 놀고 있는데? 양쪽으로 기집 하나씩 끼고 놀고 있어요 음, 걸핏 타면 그럴까 하고 노는데 여러분 몰랐어요? 음. 아니 왜 이거 이 오, 오늘 카드은다 이렇게 돈이 관련이 돼 있지? 1번 카드도 그렇고 2번 카드도 그렇고 지금 3번 카드도 그렇고 그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 이거지. 어 이제 개소리엔 똥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저, 저, 저기 막 그런 그런 식으로 어, 연락이 안 되면서 나중에 돈 얘기 돈 얘기했겠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소리엔 똥이야기다. 음. 그런 거예요. 어. 약간 느낌이 나. 음, 맞아음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리니까 얘가 나타난 거 같아. 어, 나타났는데 어, 여러분들이 참 거. 저기 한거 같네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관계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고 이 사람한테 실망을 많이 했어.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심증은 가득한데 물증이 없는 거야. 물증을 못 잡았어. 그러니까 정이 똑 떨어지지가 않은 거지. 어. 이게 심증만, 심증만 있으면 얘가 뭐라고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마음이,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사,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없을 때는 객관적인 평이 가능해. 어. 객관적인 평이 강능한데 이미 이 사람하고 정이 들었다. 정이 들었다. 어, 살을 섞었다. 뭐, 이런 되게 되면요. 객관성을 잃어버린다. 그래야 되나? 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을 자꾸 믿으려고 해요. 어, 여자들은 그런 게 있어. 자꾸 믿으려고 해. 어, 예,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 음. 여러분들이 아, 내가 너무 병신 같았다.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여자들은 다 그래. 믿고 싶은 거예요. 어, 이 사람을 믿고 싶은 거고, 거짓말하는 거 같은데. 어, 그래도 한 번은 믿어주고 싶은 거지. 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 이, 이시기가 여러분한테 거짓말 한다는 거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확증이 없어. 뭔가가 잡아내지 못했어. 음. 어, 걸핏하면 너랑 나랑 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자. 우리 나, 나중에는 뭐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개소리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놈이, 어, 저기 막 뒤돌아서 갖고 기지 끼고 놀고 자빠졌나? 그렇잖아요. 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그냥 아이고 우리 베이비 그랬자요 그래서 어 우리 베이비가 저게고 그런 걸 갖다 너무 좋아해. 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한테 어 냉정하게 뭔가 삶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능을 갖다가 어 약간 상실하지 않았나 싶어요. 음.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알잖아 이 사람 뒤돌아서 갖고 딴짓 하고 딴짓하고 있다는 거, 음 딴짓 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하고의 이 관계는 어 거의 다 끝물에 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고 자각하고 있을 텐데 음 그래도 뭐 저기 뭐야 그래도 끌고 나가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가 모르, 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힘들겠지만 어, 힘들겠지만 그래도 더 끌고 나가고 싶으세요? 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해 힘들지만 끌고 나가 어, 끌고 나가 보고 싶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어, 좀 어, 먹을 것도 좀 먹으러 다니고 어, 그러다가 보면. 어, 저기 뭐 정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여러분들의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음. 여러분들 이미 이 사람 소문 듣고 들었을 텐데 어. 어 맞아 들었어요 어. 들었고 이 사람하고 이제 끝을 내야 된다는 거다 알고 계시잖아 그쵸? 어 끝내기 전에 이거 한번 본것 같은데 음. 이 사람하고 끝내기 어.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가지고 보는 것 같아 음. 아, 어떻게 이 사람한테 기회를 더 주고 싶으세요? 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기회를 더 주고 싶은 모양인데 어, 기회를 더 주고 싶은 모양이에요 음. 저기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의 지금 심정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는 건지 이대로 똑 잘라내야 되는 건지 어 음, 진짜 뭔가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어, 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겠다 어. 그리고 지금 어그 저기 뭐지? 너무, 어, 너무 이렇게 널, 이게넓비스가 심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런, 이런 거야, 넓비스넓비스가 어. 심해서 일이, 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어, 어떻게든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 저기, 막, 여러분을 막,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열흘을 더 끌고 가고, 한 달을 더 끌고 가고, 두 달을 더 끌고 가면, 여러분들은 기, 그, 계속 또,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하고, 어. 이 사람이 입만 띄면 거짓말 같고, 어. 점점 의심은 늘어나고, 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신은 어떻게 돼? 어, 피폐해지는 거지. 어, 여러분들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어,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어요. 왜? 음, 내가 봤을 적에 여기는 진짜 엮인 게 많아. 어, 엮인 게 많아. 어, 심한 경우는 자기 돈 플러스 가족 돈까지 좀 이렇게 끌어다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갖다 하나 해준 게 아닌가. 어, 뭐 비즈니스를 갖다가 밀어줬다던가. 뭐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 놓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깨끗이 놓은 사람들은 그나마 이 사람한테 들 뜯긴 거야. 어, 덜 뜯긴 거예요. 이 분명히 이거, 이, 이 3번 카드 본 사람들은 저는 때려쳤어요.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음, 어, 근데 때려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예요. 돈 문제가 엮여 있다. 어, 근데 그 돈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뭔가를 한다고, 꼭, 어, 이 사람 그런 거할 깜냥 못 되는 사람이에요. 어, 이 사람은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갖다 밀어준 거예요 근데 본인의 그 여윳돈 그냥, 아, 그냥 쓰지 않는 돈을 갖다가 밀어줬으면 그게 상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는데 여러분들의 가족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끌어다가 이 사람한테 대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관, 이 돈, 이거,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다가 보니까, 이 관계를 갖다가 놓을, 놓지도 못한다, 라는 거지. 어. 이렇게, 어, 이, 선생님 저 때려쳤어요. 어, 그 새끼가 저기 했어요. 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안간 거야. 근데 이거 개중에 못 놓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그런 케이스가 많다라는 거지. 어, 이 사람한테 종잣돈을 대줬어요. 어, 근데 뭐야? 돈 대주니까 뭐해? 기집질이나 하고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머리 싸매고 누운 거라 이거예요. 맞죠? 어, 그러신 분 많아요. 음. 여, 저기, 막 여기서 때려치신 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까지 온 분도 있다는 거예요. 입만 띄면 이 새끼가 거짓말을 하네.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요. 그냥, 확. 그냥. 아, 진짜 죽여버릴 수도 없고.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답답하다. 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돈 문제 해결될까요? 음 이게 어떤 비즈니스상으로 밀어준 거면 어, 카드 뽑으나 마나 좀 힘들다 왜 코로나잖아. 어, 그리고 얘는 돈 잡아 쓰는데 귀신이야. 어. 얘는요 주머니에 돈 생기면은요 여러분 안줘 기집질해. 어. 이 말로는 보수적일 것 같죠? 안 해요. 보수적 같은 소리하고 하자 이때 뒤꿈무늬로 다 진짜 이상한 거다 하고 다니는 놈인데 놈들. 이런 놈들이 관음증이라니까 어, 여자들 그 저기 막 레깅스만 보면 한장에 갖고 헥헥헥헥 거리고침흘리는 놈들이 바로 이런 놈들이에요. 어. 안 그런 척하면서 어. 음. 이상한 즘에 빠지는 놈들, 그래 이런 이런 놈들이라니까. 아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때려치기도 힘들텐데 어떻게 뭐단도이 해놓고 하신 분들 있나? 음, 단도이 해놓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 어, 일부는 건지겠지만 단도리를 안하고서 이 사람한테 그냥 이 사람 말만 믿고 늘려주신 분들은 건지기가 힘들 수 있어요 음, 어디 봅시다 일부는 건질 수 있나 음. 어디 보아요 일부는 건질 수 있나 한번 봐드릴게 어디 봅시다. 이 새끼 집, 분에, 분수에 넘치는 짓 하고 다니는데, 뭐. 잠깐만 기다려봐요. 음. 여러분들 아직 여력 있으신가 본데 음. 또돈 들어갈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 조심하세요 음. 또돈 들어갈 일이 생길 수 있다 어. 조심하셔라 음. 사람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안 놔줄 것 같네. 보니까 음. 음. 여러분들 안 놔줄 것 같고요. 어, 이 관계가 참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놔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못 놓고 있고, 어, 와, 이 사람이 자, 저기, 막... 장난 아닌갑다. 이이 음. 음. 이 사람의 스윗함에 여러분들이 또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음.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 어, 개중에 음. 왜냐면 이 카드가... 이 카드가 그있잖아상중화가 있잖아. 어. 쓰레기, 아주 쓰레기, 아주 아주 쓰레기 있잖아요. 그리고 좀덜 좀 쓰레기도 있고, 일부는 어. 일부는 어, 다시 만난다. 일부는 다시 만나고, 왜이 사람이 되게 스윗해요? 음, 스윗하니까 다시 만나고, 어, 그렇게 하고, 어, 돈 들어갈 일이 또 생긴다. 어. 어, 돈 들어갈 일 생긴다. 어. 그리고, 저기, 막, 여기서 헤어진 사람도 있고, 어, 어떤 사람은, 어, 진짜 돈 많이 뜯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진짜 전폭 지원해준 사람도 있어요. 어. 그니까, 이 카드가 한 가지의 방향만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일부, 한 20%, 20% 내지 25% 정도는, 어, 다시 만난다. 근데, 어, 한 30, 40%는, 어, 뜯, 떼인 돈 때문에 바들바들 떤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어, 그냥, 어, 오면은, 어, 돈을 안 잃는 선에서 오면 만나고, 어, 어 만약에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만나고, 뭐, 이런 거지. 음. 자, 3번 카드 어, 도움이 되셨네. 내가 이걸 어떻게 내두고 싶어도 이게 완전히 안 끝난 사람이 개도 어, 한 2, 30%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당분간은 이 흐름이 끝날 걸로 보이지 않아. 어, 당분간은 이 상태로 간다. 이미 끝난 사람은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고 이미 때려쳤어. 어, 여기서 때려치지 못한 사람들, 어, 이 사람한테 어, 사업 자금을 밀어준 사람들은. 어, 꾸역꾸역 끌고 가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조금 남들보다 좀 사랑이 많아서 여러 사람들한테 애정을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좀 받아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특유의 자상함과 부드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끌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놓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받아주게 된다라고 어 정의를 내드리고 싶네. 자, 3번 카드 리딩 끝났고요. 어,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어. 그 시끼. 음. 음. 기다릴까 말까. 이분 은 진짜 헤어진 것 같은데, 어, 헤어졌다. 어. 두 사람의 관계를 갖다가 뒤로 하고 헤어졌다. 헤어지신 분이 맞네요. 여기 카드는, 음. 근데 왜 이분을 기다리고 계실까? 음. 어디 봅시다. 이 카드는 어, 전남편일 수도 있고, 어. 한 20% 정도는 남편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애, 애기 아빠. 어, 어 저기 막 가정에 있었었던 분인 것 같아. 한 2, 30% 정도. 어그 저기 막 남친이라면은 그래도 꽤어그 서로의 마음을 잘 나눴다라고 봐. 어 서로의 마음을 잘 나눴고. 어. 그리고 가끔씩 연락은 온다. 어, 연락이 와요. 어, 연락도 오고. 그렇지만 음, 연락이 온다고 다 만나는 건 아니잖아. 어, 연락은 온다. 이 사람이 연락을 가볍게 연락을 해요. 음, 연락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음, 좀이 사람이 어, 나이가 몇 살이건 상관없어 나이가 몇 살이건 상관없고 이 사람은 약간 그런 거 있어 애정결핍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런 게 보여요 음. 굉장히 뭐 사랑 타령하는 사람 같아 사랑 타령 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 타령만 하는 거야. 사람이 그래 뭔가 한가에 치우치는 거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응 치우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이 사람 그 저기 막 그, 그 내가 했잖아 사랑 타령만 한다고 그게 뭐겠어요. 응. 놀러 다니는 거지 여자들하고 사랑 타령만 하고 사는 거지. 응. 그 저기 막 철이 안 드는 거지. 어 응.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람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음, 내려놓은 것 같아. 음, 그리고 짜증나. 어. 이, 이 새끼 이런 거 생각하면 짜증나. 어, 짜증이 나면서도, 어,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 그래도 오면 받아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다. 어, 어이 세계 생각하마음 짜증이 나지. 어, 짜증이 나는데 계속 연락은 와요. 어, 계속 연락이 오니까, 그러니까 좀 생각하게 된다. 어, 받아줘야 되나? 어, 뭐 오겠다 그럼 받아줘야 되나? 어, 그런 거지. 근데 이 사람 천날래면 멀은 거 같은데. 음, 어, 아이고씨, 천날래면 멀었어요? 어. 이 사람은 생겨 먹은 게어 그렇게 생겨 먹고 그리고이 사람은 성장 과정이 어 성장 과정이 그렇게 적인 것 같지 않아. 이이이 이, 이 사람은요 애정 결핍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잘안 들어, 말잘안 듣고 자기 자기 주장만 오부지게 하는 놈이야. 어. 일부는 끝난 일부는 일찌감치 끝냈네 어, 일부는 일찌감치 끝냈다 어, 끝냈는데 짜증난다 어, 아유, 내가 이런 새끼한테 진짜 어, 이런거지 어, 짜증나고 아유, 내가, 내가 그 새끼 있는 쪽으로는 어, 오줌도 안싼다 이거지 여러분이, 저, 저, 그런 것 같아. 딱 보니까 여러분이, 어, 맞아. 어, 많이 지쳤다. 몸 컨디션도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어, 몸 컨디션도 옛날 같지 않아요. 어, 어, 저기, 막, 왜냐면, 하 음, 여러분이 이, 이 인간, 어, 지치다 거리 하다가, 어, 이, 그, 그 사람, 일도 곧 아픈데 사람이 신경을 쓰잖아요. 몸이 더팍 가. 어, 몸, 일만 고된 거하고, 신경을 쓰면서 일을 고되게 하는 거하고는요, 달라.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도, 어, 시원치 않고, 몸과 마음이 다 시원치 않아요. 근데 이 새끼가 뭐 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어, 감성파리 한다. 어. 그, 저,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성애를 자극하려고 진짜 별 생쇼를 다 한다. 음. 근데 여러분은 꿈쩍하지 않는다 라는 거지 어, 꿈쩍하지 않는다 어. 어, 그래 너는 지저라 그냥 뭐라고 치지면 그래 니가 그럼 그렇지 어. 그러면서도 어,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 그냥 받아줄까? 어, 받아줄까? 라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정이 무서운 거야 어. 이게 정이 뭔지 나는, 음. 그 노래 있잖아, 정이 뭔지 믿다가도 그리워. 그 노래 있죠. 잘 모아. 그 노래 있어요. 어, 정이 뭔지. 어, 이 사람도 여러분들한테 어, 간간히 간을 보긴 하는데 그게 어, 그렇게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 또, 어, 그래 그래 그래, 응 그래 그래 하면서 들어주는 척은 얘는 해요. 들어주는 척은, 결론적으로 지 맘대로 하는데, 들어주는 척은 한다. 어. 어, 그래. 들어주는 척하고 안 하는 거지. 척이지, 그, 말 그대로 척이지. 어. 근데, 결론적으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지. 응. 어. 아. 얘가, 여러분, 이 사람이 다시 오고 싶은 거왜 오고 싶은 줄 알죠? 어. 돈이 궁해 여러분들한테 용돈 받으러 오는 거 같은데 어, 맞아요 여러분이 용돈이 궁해서 여러분한테 달려오려고 하는 거 같아 음. 돈 준다 그러면은 쌩 하고 오고 돈안줄거 같은 말안 들어 어. 돈을 좀 줘야 이제 어, 얘가 마음에 말에 드는데 여러분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 어. 그러고 싶지 않다 어. 너이 새끼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거지 어. 근데 여러분 성격에 얘도 또 그렇게 또 딱히 그 저기 막 그렇게 또 못하는 것 같네 막 모질게 막 못하는 것 같아 이 사람한테 왜 저기 막연계예요음 묻는 거야 어. 나이가 많이 어려요이 사람이 뭐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나는 사람 있잖아. 어. 그런거 같아 저기 막 계속 어, 그런거 같아요 어, 이 사람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 저, 저기 뭐한테 가면 어, 주머니 두둑해지니까 그 맛에 자꾸 가는건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더이상 뭐 해주는거 지친거 같 어. 그래도 얘는 좀 나요 용돈으로 끝나잖아 저희 저기 123번 봐요 걔네들은 용돈 아냐 니 얘는 그래도 용돈만 주면 해 하고 가잖아 해 어. 자기야 아마워 응. 그래서 좋아가지고 그냥 온갖 애교 다 떨고 가잖아 맞아요 얘는 어. 어 저기 막 여러분들이 좋아하긴 좋아해 어.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게 한, 그, 저거, 있잖아요. 내가 늘 하는 말이야. 어, 그, 세네 살? 어, 세나 살짜리 애들이 뭐 사주면 좋아하고, 그때는 좋아서 팔딱팔딱 뛰지만, 한 5분 지나봐. 5분 지나봐. 내가 언제 팔딱팔딱 뛰었냐. 딱, 그, 딱그 시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진짜 짜증나는 거야. 저 새끼는 뭐 해줄 때만 저렇게 하고, 어.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짜증이 난 거예요. 어, 그래서 이번에는 안 들어준다라는 거지. 어, 이번에는, 어, 지, 어, 이번에는 얄짤 없어, 이 새끼야. 이런 거예요. 어, 얄짤 없어, 이 새끼야. 어, 그래서 안,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돈을 안 주는 거 같네, 용돈을. 왜냐면 이 사람 벌이 시원치 않잖아. 그리고 이 사람은요, 끈기가 없어서 뭐한 군데 지문하게 일못 해. 어, 이을 못하고 여러분이 돈안 주면 어, 얘는 온갖 불쌍한 척다할걸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얘한테 돈을 주는 것 같아요. 음. 어,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지친 것 같아 어, 자꾸 이러는 게 어, 그래도 어, 철철이 아무리 없어도 그래지 앞가림을 해야 되는데 지 앞가림도 못하고 막 저렇게 하고 어, 어, 저기 막이 나이 저 이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나이가 있으면, 뭐, 어리다 그래도 얘는 어른일 거, 성인일 거 아니에요. 어, 아무리 어리다 그래도, 어, 그러고, 아무리, 그, 저, 뭐, 철이 들 들었다 그래도, 몸뚱이는 성인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지가, 어, 지 악가림도 제대로 못하니까, 한심하지. 한심하고, 어, 그런 거야. 음. 아, 그래도 1, 2, 3번 카드보다 낫다, 얘 이거 낫다 그래야 돼? 어,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남자애가 어, 애라 그럽시다 이건 애지 어, 나이가 몇 살이 됐던 애예요 이거는 자꾸 여러분한테 어, 저기 뭐야 음, 음, 음, 음. 누나 누나 누나라고 그를 수도 있고 아니면 파랑새야 자기야 그러지 말고 음, 나 이거 해주면 안돼안돼 안 돼. 그런 그러는 거 같아요. 어. 자기가 이것만 해주면 정말 정말 잘할게 어, 내가 정말 정말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음,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게 과연 지켜줄 수 있는 약속일까 모르겠네 어. 음, 그게 지켜줄 수 있는 약속인가 모르겠어요 음. 그러면서 자기한테 어 그렇게 해주면 좋은 점 뭐뭐뭐 뭐, 뭐. 자기가 왜 나한테 그렇게 해야되는지 뭐뭐뭐 뭐. 이런 개소리를 갖다가 한다 어, 이런 개소리를 하고 음. 하, 결국은 돈을 주나 본데 어, 답답하고 힘들지만 어, 여러분 어, 저기 막 얘하고 다시 가는 느낌 나네요 어. 이, 이 친구하고 가는 느낌 나네 어. 이 사람도 얘를 갖다가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기 힘든 것 같아 어. 얘가 이렇게 애교를... 아, 그게, 그게 툴툴거리고 못되고 막막말지 막지 맘대로 할 때는 있지만 음, 그래도 얘가 또 애교를 떠니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 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음. 자꾸 갈등 되잖아. 얘, 얘 어떻게 하면 좋지? 어, 어. 그냥 이대로 계속 용돈을 주면서 끌고 가야 되는 것인가? 어, 끌고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팽겨쳐야 되는 것인가? 어. 왜냐면 지가 본돈 지가 다 쓰고도 모질라. 어, 다 쓰고도 모질라요. 음. 왜냐면 얘는 지 저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어, 지가 사고 싶은 거다 사고. 어. 다다 다, 다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 하나 없고 지한테만 다 쓰잖아 음. 그래도 어디야 말아먹지 않은 게 그래도 얘는 적어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여러분 사기는 안 치네 이걸 좋다 그래야 돼? 참 아니 1, 2, 4번, 1, 2 3번 카드가 하도 카드 그지 같아서 그거보다 이거 보니까 그래도 얘는 너무너무 양호하네? 참 미치겠다 정말 이걸 갖고 진짜 양호하다 그래야 되나? 암튼 어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저기막 이거 고민되시면 1, 2, 3번 카드 한번 보세요. 그거보다 이거 보니까 얘는 그래도 적어도 사기는 않죠. 어. 그냥 솔직해요. 왜냐하면 좀 멘탈이 어려. 멘탈이 어린애이기 때문에 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가 딱 끊어내지, 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어. 얘한테 순수함이 그래도 있거든. 음. 지 악가림 못해서 짜증은 엄청나게 난다.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응, 여러분, 계속 고민하시는데? 응, 그러면, 뭐, 이걸, 어, 저기, 막, 가져가면 어떻고, 때려치면 어떻고, 그거 한번 봐드려요? 응? 한번 봅시다. 응. 뭐, 보는데, 뭐, 저기, 할까요? 보자. 만약에, 어, 때려칠 경우, 때려칠 경우, 얘가 어떻게 행동하나? 때려치면, 예, 이, 이 남자가 어떻게 할까요? 여자일 수도 있지. 어. 남자분이 보게 되면 이 여자일 수도 있지. 여자가 이러면 좀 귀엽잖아. 근데 남자가 이러면 좀 한심하지. 음. 아, 왜, 근데 남녀 차별해서요? 그러는데. 아, 그래도 여자가, 응, 자기야, 응, 용돈 주세요. 이런 거 하고, 남자가, 응, 누나, 용돈 주세요. 이거 뭐, 아 여자가 하는 게 훨씬 귀엽지. 응. 음. 어디 봅시다. 어. 얘를 갖다가, 어, 받아주면. 아... 받아주면 어떻게 되나. 아... 받아주면 계속, 어, 여러분이 내가 과연, 어, 잘한 건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어, 계속 하게 되고 아 그래도 얘를 갖다가 이대로 끌고 가야 되나 이렇게 힘든데 어, 이게 가, 가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어, 내가 이게 잘하는 걸까? 어,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어, 계속 끌고 가는 게 잘하는 거고 또, 또 주변에 그런 것도 있잖아. 어, 주변에 시선도 있고 그러니까 아좀 음,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만약에 때려치면 응, 때려치면 때려치면 어디 봅시다 응. <웃음> 아, 대박이다 왜 근데 제가 왜 웃었는 줄 아세요? 아, 여러분, 이 사람 때려치기 힘들겠다. 아, 때려치, 아, 때려치면, 어, 좀 처음에는 갈등을 해야 내가 이거 잘 때려친 건가, 어, 잘 때려친 건가, 어, 저기, 뭐, 과연 내가 옳은 걸 선택한 건가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때려치고 나면은, 음, 음 때려치고 나면 여러분 그런 거 같아. 그냥, 그냥 여러분 생활에 그냥 처음에는 좀 갈등을 하고 내가 잘했는 건가, 이런 그, 그, 약간의 어느 정도 갈등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공백기간을 갖는다? 어, 공백기간을 갖고, 어, 어, 그러다가 이제 이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어, 그냥 여러분이 훌를 털어내고, 뭐, 여행이나 어디 가까운 데, 가면 어디 다녀오고 나서, 그냥, 아, 이 생활도 만족스럽구나. 어, 이제 홀가분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대요. 어, 홀가분하다. 어. 처음에는 좀 망설여 때려치는 건 망설이는데 정작 내려놓고 다면 아 홀가분하다 아, 지금 여러분들의 어, 생활을 갖다가 만족하게 된다라고 나오네요 야 도움이 되셨나요 4번 카드 음, 뭐 때려치지 않아도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뭔가 사연치 어, 않은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가겠고 처음에는 때려치고 나면 처음에는 좀 그럴 좀 마음이 좀 그럴지 몰라도 나중에는 아. 오히려 홀가분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4번 카드 네 여러분을 위해서 어 제가 카드를 엑스트라로 더 많이 뽑아드렸어요 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5번 카드 리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 음, 여러분들 다시 만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 카드 보니까 음. 뭔가 결심을 하는 음. 결심을 하는 그런 느낌이 나네. 어디 봅시다. 어. 그 시기 기다릴까 말까. 어디 봅시다. 뭔가 긴 어, 터널을 지나는 느낌이라고 할까. 어. 그런 거예요. 음. 뭔가 어. 똑같이 나왔죠? 다썬 어, 카드 어디 보아요? 때려칠까 말까? 어, 아이고 여러분이 어, 진짜 어, 칼을 뽑아 들었네. 어, 칼을 뽑아 들었다. 음. 근데 어떻게 뽑아 들었? 뭐, 어떻게 뽑아 들까? 쌍방이 칼을 뽑아 들은 건가? 어, 나만이 칼을 뽑은 게 아닌가? <웃음> 뭐야 쌍방이 합의하는 거예요 어디 봅시다 아 내가 칼을 뽑아 들었는데 저 새끼도 저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지 그런 건가 어, 어디 보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칼을 뽑으면 빌어야 되는데 어, 이게 맞짱을 뜨네 어어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이게 뭐지 어 이게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 느낌 어 어나내내 계획하고 너무 많이 틀린 느낌? 음아 그러다 보니까 어이 이, 이게 아닌데 어 뭔가 어 어디 보아요 이게 뭔가 어디 봅시다 음 이게 아니야 저, 저 저기마 어저 저, 시끼가 너무 잘 나가 어 뭔가 딱 생, 생각을 갖다 정립하고 나서 너와 나의 관계를 정립하고 나서 어제가 너무 잘나가 보인다? 어 짜증나? 어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잘나가지 않아 어, 잘나갈 리가 있나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조금 뭐랄까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 여러분이 어 꺼져 어 꺼져 이 새끼야 난너 안해도 잘살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 야, 네가 나 없이 잘살수 있다고 뭐음대로 해봐라, 막 이랬지만, 어, 그리고 실제로 어,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야 저 새끼, 뭐와기다렸다는 듯이 막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안 그래요 이 사람 불안하고. 어, 왜냐면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그 어, 쫄리는 마음 있잖아요. 쪼, 쫄리는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표현하지 않은 것뿐이지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 쫄리고 있어요. 음, 불안합니다. 어, 그게 그 옛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어, 든 자리는 표시가 나지 않아도 난 자리는 표시가 되기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고 하 남자는 어,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안 아플 것 같죠? 아니에요. 여자, 왜냐면, 여자는 이 사람하고 사귀는 도중에 계속 이 실망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이별을 갖다가 차곡차곡 차곡차곡차곡차곡 차곡 차곡 차곡 차곡 차곡 준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이별하고 나서 그 아픈 기간은 짧아. 그렇지만 남자는 이별하고 나서는요, 되게 잘 지내. 어우, 속 시원해. 와 내가 진작에 헤어질 걸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어, 저 지냈었지? 라고 이렇게 처음엔 생각해요. 친구들 만나서 놀고 어, 친구 막술 마시고 와 아, 에라디오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걔하고 이렇게 목을 맸을까? 세상에 나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지천이야. 내 맘대로 놀수 있어. 어, 니나 노 하고 놀잖아. 아, 어. 근데 그게 얼마 안 간다는 거야. 남자는요. 후폭풍이 석 달이 있어야 석달 정도 되면 후폭풍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음, 얘가 슬슬 어, 후폭풍이 오기 시작했어요. 음. 얘는 후폭풍이 온게딱 티가 나네. 어. 처음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하고 헤어져서 잘 나갔어. 잘 나간 거 맞아요. 이 사람. 어, 너무너무 좋았어. 어. 어, 이제 모든내 맘대로 할수 있고, 어, 그런 거예요. 여러,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 어. 어 아주 편하게 잘 놀았다, 이거지. 음. 그런데,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전함이 밀려 들어왔다. 어, 허전함이 밀려 들어오고, 어, 가끔씩 눈물도 나고, 어, 가끔씩 눈물도 나고. 하, 내가 이게 제술 마시고 나면 이제 눈물 나는 거지. 아, 어. 어, 이제 그러고서 이제 이제 어, 이제 제대로이 이 후폭풍 왔어요 이 사람. 음. 이 사람 후폭풍 왔어. 음. 후폭풍 왔고. 음, 여러분들하고 있었던 시간이 생각도 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미친놈이지. 라는 생각을 한다. 어, 생각을 하고, 어, 자기가 이제 했던 것들을 갖다가 다 하나하나 이 주마등처럼 그런 것들이 지나가기 시작해요. 어, 주마등 같이 지나가기 시작하고, 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그립다. 어, 너무너무 그립다. 어. 와, 여기는, 어제 봅시다. 이게 진짜,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고 싶다. 우리 파랑새한테 가고 싶다. 파랑새야, 파랑새야. 나 너한테 가고 싶으면 어떡하면 좋지? 아, 미치겠다.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가고 싶다. 어떡하면 여러분들한테 갈수 있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오지 못한다. 왜? 구체적으로 뭔가가, 어, 어, 어, 저기, 막, 이 그렇잖아요. 인간관계가 일단 무너졌잖아. 어. 인간관계가 무너졌단 말이지. 그 무너진 인간관계 갖다가 다시 빌드업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마음 속으로는 그래요. 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어, 딱 하나가 정해졌어. 그렇지만 자기가 무너뜨린 것들이 너무 크다라는 거지. 왜냐면 그이 관계는요 일대일의 관계만 아니었을 것 같아. 가족이 다 알아. 어, 가족이나 이 주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관계가 헤어지면서 그 관계가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럼 그 무너진 것같다 다시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 다시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어, 괴롭다 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어. 아, 그래도 5번 카드는 좀 괜찮다 어. 지금 이 사람은 요 너무너무 외로워 음, 너무너무 외롭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 여러분들의 맑은 미소 어, 나를 편안하게 해줬던 그런 모습들 어, 그런 것들이 자꾸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 고마움들 어, 사랑 어, 베 풀어준 사랑.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지금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어, 미칠 것 같은데, 이제서야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 이 사람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이 배신을 했어. 음. 음, 뭐 배신이 뭐겠어요? 어, 바람을 핀 거지. 바람을 폈어요. 맞아요. 음, 바람을 폈다. 어. 음.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걸 잃었다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어, 이 사람은, 어, 다시 옛날로, 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네. 진짜 간절한 것 같아, 이 사람은. 음.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관계가 깨졌어. 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받아주게 되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잠자리 하면서 그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년하고도 이렇게 했겠지? 어, 그거 생각나요? 음, 생각나, 진짜로 생각나, 안 없어져요 할 때마다 생각나요 어떻게 아냐고요? 어, 나도 경험해 봤으니까 알지 어, 할 때마다 생각나고 그 전처럼 막 뜨겁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음. 알 거야, 여러분들도 음. 어, 뜨겁게 어, 저기 말할 수가 없고, 그냥 뭐지? 방어적으로 그냥. 우리가 화해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지, 어,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다. 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질 않아. 그 생각이 자꾸 나와서. 그 생각 때문에 안 돼요. 결국은 안 돼. 그게, 그렇, 그렇다면, 처음에는 어떻게든 노력을 하래, 노력을 해요. 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자꾸, 어,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어. 음. 노력을 하려고 하기는 하네. 이미 제외한데 커플 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제외를 안 했다면 제외할 확률이 높아요. 이 5번 카드는 어, 5번 카드는 없고, 이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그렇다. 왜 그러냐 하면, 어, 왜 그러냐 하면, 어, 이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과거에 그 어리석었던 이걸 갖다 깨닫고 너한테 인진는 오리나마 이게 아니야 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야이 사람은 지극히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해줬잖아 베풀어줬잖아 어 그거예요 지가 베풀 생각은 안하고 여러분들이 그그 그 베풀어줬던 그거를 생각한다는 거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어,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돌아오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어. 이기적으로 돌아오고 싶어해요. 음. 그리고 여러분을 갖다가 혼자 두는 시간이 너무 많아. 이 새끼가. 아미안해 죄송해. 너무 이기적인 마음이 이 카드에서 보이는 거야. 나 여기까지는 그랬어근데 여기서는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고통이 너무 심해. 응? 그랬으면 잘해줘야지 용서해, 용서를 용서 해줬으면 잘해줘야지 그집개 같은 성격 그대로 다 나오고 여러분을 계속 혼자 두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다릴까 말까 카드를 보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응. 사랑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야 응. 음, 짜증나 미안해요, 열 올라서. 어, 카드 보니까 열이 올랐어요. 어. 아, 뚜껑 열리는 거야, 이거. 어. 그러면서 네가 뭘, 세, 그러니까, 그러, 이렇게 두면서도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 돌아왔죠? 얘는요, 언제든지, 어, 기회만 되면 갈 생각을 해요. 어딜? 어. 고무신 바가신을 어. 언제든지 얘는 기회가 오면 고무신 꺾어 신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남자들도 고무신 잘 꺾어 신어요. 응? 고무신 잘 꺾어 신고 어. 이때 얘가 그렇게 외롭고 후회됐던 거 이때 이 당시 여자가 없었던 거야. 헤어지고 보니까 여러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근데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 어, 저기 저기 울챙이가 개구리... 아울챙이가 개구리죠. 아니 개구리가 울챙이죠 개구리가 올챙이자 생각 못하는 거지 개구리가 올챙이자 생각 못하고 지 꼴리는 대로 다 하는 거지 미친 새끼 정말 아우 미안해 욕해서 아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지금 어, 이 카드 보는 게 뭐예요? 어, 이 사람의 마음을 어, 읽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불안하잖아. 언제든지 갈것 같으니까 안 그래요? 어. 여러분보다 좋은 사람이 나면 또 여러분들을 두고 갈걸 아니까 여러분들도이 사람한테 마음을 전폭적으로 주지 못한다는 거지. 음, 배신 때릴 거 아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음. 어떻게 하고 싶으셔요? 어이 관계는요 어아 어. 이제 뭐라 그럴까 음. 벌장 다 봤다 그래야 되나? 벌장 어, 다본 관계예요. 어, 이 사람이 이때 여러분들을 향한 이 마음은 이때 이 당시에 이 새끼가 이러니까 저기마 이 새끼를 품어줄 수 있는 여자가 없었다는 거야.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어, 자기 외로움이고 이 사람의 이 저기에서는 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해줬던 생각 이제 지가 베풀어주고 지가 사랑했고 너와 나와의 그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 카드는 그래 여러분들하고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해줬던 그 정성을 생각하는 거야 얘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거지 여러분들하고 사랑해서가 아니야 이 사람은 언제든지 어, 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면 갈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있으니까 이 카드를 보는 거다라는 거지 맞죠? 음, 아 그렇지 않으면 이거 볼 일이 없잖아 음, 카드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구만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망설인다. 이 새끼를 받아줘 말어. 언제든지 내 뒤통수 칠 놈인데. 음, 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지. 음. 너무 여러분들의 배려라는 게 없잖아요. 배려가 없어. 음, 음. 배려가 없고 자기가 다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응. 그리고 여러분한테 맨날 오라 말아야 아이고 진짜 <웃음> 뭐 주상전화 행차하는 거야? 지가 지나가면 나는 갈라져가지고 넙죽 엎드려야 돼? <웃음> 그렇잖아요 응? 지가 부르면 나는 뭐 목욕 제기하고 기다려야 돼? 별 거지 같은 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라 이거지. 어. 여러분들 다 맞춰줬어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어. 이거 맛없다 그러면은 그럼 저거 해주고. 어. 별 그지같이 이, 이 사람의 어, 저기마 수족이 다 대줬단 말이지. 어. 아유 진짜 부 그런 거 해주고 부기 영화라도 누리면 진짜 어어 어, 부기 영화라도 누렸다 이거야. 이 부기 영화도 모르데 내가 뭐지 무술이야? 지몸종이야 뭐야? 어. 그리고 딴년하고 놀고 와서 뻔뻔하게 나내 생각했다고 이거 오는 건 이건 뭐래 암튼 음, 못마땅해요 <웃음> 못마땅해 어, 못마땅해 진짜로 못마땅해 아 어디 봅시다 그럼 어떻게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드릴게 받아주면 어떻게 되나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주면 이, 이 인간이 개가 천선하고 어, 안 좋아하고 그렇게 요 저기만 어. 오래 오래 갈수 있을까요? 받아주면 음. 아니다 어. 받아주든 어. 여러분 또 배신한다 어. 여러분 배신한다 <웃음> 음.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요, 음, 맞아요. 음.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숨기고 여러분한테 다가서요. 그렇지만, 어, 만약에, <웃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생기면, 그냥 빨리, 여러분 두고 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음. 이 사람은 떠난다. 어. 좋은 사람 만나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갈 사람이에요. 음, 받아주더라도 속이자가 나오잖아 이거 음, 속인다 음. 근데 근데 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할 사람이 없잖아 음, 그거는 하고 싶고 음, 할 사람은 없고 음. 그렇다고 어디 가서 어, 돈 내고 하긴 또 그렇고 음. 그렇잖아요 어, 돈 들어가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지. 응, 궁하기도 하고. 여자가 궁하다 한마디로. 응, 여자가 궁하다. 이 새끼 이러는데 뭐 여자가 들러붙어 있겠어요. 그렇지만 받아줘도 이, 이 사람은요. 어, 받아줘도 어, 만약에 좋은 사람 나오면 은 그냥 후다닥. 어, 뒤도 안 들어보고 냉큼 떠나갈 놈이다 이거예요. 음. 자, 죄송해요. 팩폭해서. 아니, 뭐, 그걸 어떻게,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해. 난 희망고문, 희망고문 할순 없잖아요. 어, 아니야, 잘살 거야. 이 사람들 여러분, 어 너무너무 억하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한테, 어, 아주 그냥 뜨겁게 다가올 거야. 무슨 개소리를 갖다 그렇게, 어. 영혼 없이 하나? 그건 진짜 영혼 없는 말이거든. 근데 카드에서 나온 대로선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음. 뭐 모르지 이러다가 또 다시 돌아올지 사람의 마음은 그때그때 그때 변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돌아오더라도 만약이라는 거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생기면 그냥 냉큼 다시 간다 이거야 냉큼 다시 간다 응. 뭐, 그러다가 또 뭐, 여러분들도 또 간, 또, 또간 보고서 또, 간보고서 또 어, 받아줄 것 가면 다시 겨울 수도 있지. 어,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그거는 뭐, 더, 어,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 현재까지 지금 이렇다는 거죠. 그럼 내가 뭐, 이거, 이 카드를 갖다가 뭐, 20년, 30년째 뽑아 드려?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도 이제, 이, 이 사람이 자꾸 이러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 떨어져서 딴놈 새길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음. 이게 가까운, 현재하고 가까운 미래를, 미래를 본 거지. 음. 그렇다 이거예요. 이이 상황이 영원하진 않다. 왜? 아, 어, 시간은 가고 상황은 변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어, 보다 세련되 세련돼지고 그 뭐지? 어, 좀더 어, 어, 융통성 있게 변해가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어, 그러기 때문에 어, 그때 가서또또 또 다른 어, 카드를 뽑아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어, 팩폭해 들었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어, 저는 희망고문 같은 거는 안 해요. 음, 카드가 알려준 대로 얘기했고 자,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